스나이퍼는 스케일을 조금 키워놓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포지션하고 좀 전에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앵커가 있을 때이 영상에다가 이 매그니파이를 추가하고 그러면 얘의 위치가 센터의 위치가 960에 54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나이퍼의 이 포지션도 960에 540이 되도록 이걸 이제 맞춰주면 돼요 이때 이제 얘를 맞출 때 항상 앵커를 이용해야 되는데 포인트를 이동, 이동해서 이 앵커를 움직여 버리면 이렇게 되고 얘를 140으로 맞춰주고 어, 얘도 9 6 0 540이니까 좀 전에 한 것처럼 이 매그니파이의 센터 있죠 얘를 알 l t 누르고 클릭해서 얘의 부모가 이 스나이퍼의 포지션이 되도록 또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확대가 되게 되니까 사이즈하고 확대를 얼마만큼 할 건지 이 매그니 픽션이라는 얘가 이제 얼마만큼 확대할 건지죠. 확대. 그 다음에 사이즈가 이제이 범위예요. 크기. 그러면 이 스나이퍼의 렌즈에 맞춰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나이퍼 이미지가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영상을 직접 여기다 딱 가져다 놨을 때 전체가 다 선명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확대가 되면 전부 다 선명해요. 나는 여기는 좀 흐렸으면 좋겠어요. 이때 그러면 이 스나이퍼라는 이미지가 있는 곳은 선명하고 나머지가 흐려져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여기다가 어드저스먼트 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얘한테 카메라 렌즈블러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 렌즈블러. 블러 샤픈으로 들어와 보세요. 그럼 카메라 렌즈블러를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다가 추가를 해보세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블러 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는. 그럼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블러가 적용이 되거나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알면 이제 간단하죠? 그러면 누구를, 소스가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소스가 추가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 스나이퍼라는 이 얘가 움직이는 이 움직였을 때의 어, 그 소스가 필요한 거죠. 그럼 먼저 키 값을 좀 얘한테 준 다음에 얘를 이제 그 프리콤포즈를 한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얘를 우선 이 스나이퍼 PNG라는 이 이미지를 어, 포지션을 여러 가지고요 적당한 위치를 한번 그, 줘볼까요? 여러분들 포지션 값을 한번 어, 추가해보세요. 스나이퍼의 PNG 그 포지션의 키 값을 주고 시간을 이동해서 살짝 옮겨보고 또 시간을 이동해서 뭐 옮겨보고 이렇게 이제 어, 모션을 좀 줘보세요. 할게요. 그럼 얘가 움직였을 때의 소스가 필요하겠죠. 근데 어, 얘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실제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구멍이 뚫려있죠. 어, png 파일이니까 어, 이 안쪽이 구멍이 뚫려있죠. 여기까지 막혀있는 소스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동작을 만든 이 PNG 파일을 하나 더 모션을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복제를 하고 나서 얘를 프리 콤포즈를 한번 해줍니다. 이때 무브 올 어트리뷰트. 그러면 똑같이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게 하나가 더 있겠죠. 그럼 이 컴포션 안에 들어가서 얘는 지금 움직임은 똑같이 있고요. 안쪽이 비어 있으니까. 안쪽을 좀 채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쉐입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색상을 뭐 색상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채워지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일 때저 원은 따라다녀야 되니까 얘 부모를 스나이퍼 이미지에다가 parent를 걸어주면 이제 얘는 어, 이만큼만 색상이 채워진 하나의 소스가 되겠죠. 얘가 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 소스는 이제 눈을 꺼버려야죠. 얘는 소스로 활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소스로 활용할 건 눈을 꺼버리고,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어, 블러가 적용이 될 소스를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 레이어에서 얘를 적용해 줍니다. 소스를. 자, 블러 값을 높여보면 얘가 블러가 돼서 흐려진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스에서 채널이라는 부분이 있죠. 채널. 이 채널이 루미넌스가 아니고 이 소스 자체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과 투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어드저스먼트에서 채널이라는 것을 알파 투명한 걸 인식하겠다라는 걸로 알파를 선택해주세요. 알파. 그리고 놨더니 얘가 더 흐려졌죠. 그럼 우리는 이제 반대로 흐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인버트 블러 맵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체크를 해주면 돼요. 인버트. 그러면 여기는 선명하고 이제 스나이퍼의 이 부분은 선명하고 주변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은 뭐 이렇게 이제 모션만 주면 될 거고요. 마지막은 그냥 총 쏘고 움직이는 얘는 이제 이 블러는 여기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나오는 블러는 여기 보면 레디얼 패스트 블러라고 있어요. 레디얼 패스트 블러를 쓰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블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블러를 또 레디얼 패스트 블러에다가 얘가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에 맞춰서 키값을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음. 불규칙한 디자인으로 어 이렇게 흘러내리는 효과는 그 디스토트 아래 보면 변형에서 어 여기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라는 또 이펙트가 있어요. 얘는 불규칙하게 어, 어떤 레이어를 왜곡시켜주는 레이어입니다. 그 효과입니다. 자,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봐 볼게요. 자, 사이즈를 살짝 줄인 다음에 보면 어마운트하고 이 사이즈 값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 요 이때 이제 사이즈 값을 조금 더줄여야이 바깥쪽이 이렇게 이제 왜곡이 생기고 어마운트 값을 높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에볼루션 값을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꿈틀꿈틀 거리는 뭐 이런 변화를 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를 준 다음에 얘 포지션을 또는 뭐 스케일을 활용해도 되겠죠. 중심축을 어 위쪽에다 올려놓고 어 얘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 값을 낮췄다가 키 값을 주고 어 시간을 이동해서 얘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효과를 만들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 장면 전환 효과를 쓸 수도 있, 있는 거고요. 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장면 전환 효과도 사용을 했고, 음, 얘처럼 그러면 마지막에 이 모습은 먼저 이제 얘가 움직였을 때저 스나이퍼 안쪽부터 먼저 빨강색이 채워지고, 이건 다 이제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를 쓴 겁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얀색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냥금지 로고를 보이도록 그럼 여기는 이제 매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한테 블러가 들어가 있고 사냥금지가 있고 얘가 지금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사냥금지에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가 매트 작업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얘가 이런 식의 장면 전환 효과가 되도록. 그래서 이건 적용해보면 알수 있죠. 터블런트 어, 디스플레이스.